안녕하세요 일일입니다 제가 오버핏 영상 스타일링법을 찍었었는데 그거를 보시고 아저 셔츠는 노엘 장용준이 입은 셔츠는 어디거냐 라면서 물어봐주신 분들이 가끔 몇분? 가끔이라 몇분? 계셨었어요 진짜 완전 너무 비슷한 옷을 여러분들이랑 공유하고 싶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요. 옷만 예쁜 게 아니라 되게 그 브랜드 자체도 요즘 되게 떠, 떠오른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되게 괜찮은 브랜드라서 소개를 해드리자고 합니다. 이 셔츠의 특징은 1번 체크무늬이다라는 거고요. 2번은 간격과 패턴이 다른 체크가 이어져 있는 셔츠예요. 이렇게 두개 이상의 천들 뭐 다른 모양 체크인데 다른 자간의 체크라던가 색깔이 다른 천이라던가 패턴이 다른 천이라던가 그거를 이렇게 이렇게 이어붙여서 만든 옷들을 패치워크라고 하는데 저 셔츠를 다른 말로 하면 패치워크 셔츠라고도 할수 있어요. 그리고 3번은 핏이 낭낭하다 오버핏이다 라고 할수 있어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세 가지를 모두 부합하는 셔츠가 있답니다. 뭐냐면 빰! 바로 이 셔츠예요. 어, 이 제품의 샅샅을 보면은 연예인 협찬도 많이 들어가서 저희가 익히 아는 아이돌들도 이거를 많이 입었더라고요. 공식 인스타그램에 가서 찾은 사진인데 똑같은 이거 강다니엘은 이거 남색깔 남색 계열을 입었는데 되게 덩치가 조금 있, 있는 그런, 그렇다고 알고 있어요. 이기광! 이기광씨가 입은... 이기광씨는 아마 체구가 조금 작은 편일텐데 뭐 그래도 체구가 작아도 입어도 예쁘죠? 가격은 11만원대였던 걸로 아는데 딱이죠? 아무리 봐도 딱인 것 같아 브랜드 이름은 아조 바이 아조라는 스트랩 브랜드고 어, 이 브랜드가 추구하는 룩은 그런지 룩이나 키치룩이에요 그런지 룩이 뭐냐면 깨야 패션 상식 그런지 룩은 쉽게 말하면 거지 룩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런지 거지 룩. 거지들은 어떻게 있죠 조금 이렇게 여러 옷을 추 추워도 더워도 항상 여러 옷을 겹쳐 입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옷을 겹쳐 입고 조금 뭐 찢어진 청바지라든가 낡은 옷들 그런 느낌? 헐렁헐렁 너덜너덜한 옷을 입는 그런 룩을 그런지 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문화에서 영향을 받은 받은 그런 문화라고 해요. 거지룩이라고 하니까 뭔가 되게 별로인 것 같고 그런데 그런 막 그런 굳이 낑낑이 옷들만 있는 거 아니고 되게 예쁜 옷들 많고 그러니까 가서 한번 구경해보세요. 이거 잘모르거든 예쁜 브랜드인데 사람들이 많이 아 모르는 것 같은 브랜드인데 유니크하고 진짜 괜찮거든요. 그런지룩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키치룩이라고도 말하고요. 키치룩은 어, 철학적으로 말하는 뭐, 키치 그런 게 아니에요. 패션에서 말하는 키치 룩이랑 살짝 위트 있는 룩, 알록달록한 룩, 재미있는, 웃긴, 유머러스한 그런 위트 있는 룩을 말해요. 어, 뭐야, 저 장난감 같네? 그래, 장난감. 장난감 같은 옷들을 키치하다고 하는데, 어 그런 거, 그런 제품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쁜 득템하시고요. 다음에 또 유용한 영상으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